고맙다는 그말 잘못하는 사람 미안할 땐 괜히 더 화내는 사람 통화하다 먼저 끊는 사람 지난 사랑 얘기를 늘 하는 사람 미리 해둔 약속 잘 어기는 사람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는 사람 괜찮다고 걱정 말라 하면 그말 믿는 사람 그게 나래요 그녀가 말했죠 여자를 떠나게 만드는 남자들 갖춘 사람 옷 하나래요 그래서 날 떠나갔죠 그녀는 모르죠 나 얼마나 그녀를 많이 사랑한지 그녀위에선 아마도 한 버릇도 내가 다 고쳤을 텐데 그녀는 모르죠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수많은 얘기 눈으로만 말한 걸 아마듣지도 못하고 가나 지 않아도 내맘 아는 사람 약속에 늦어도 웃어주던 사람 작은 선물 뜻 없이 건네도 좋아하던 사람 그게 그녀죠 그녀는 말했죠 이별한 후에도 나온 여자만이라냐고 만날 때 후회 없었던 오그 이유라 미련조차 없다 했죠. 그녀가 떠났죠. 이렇게 날 미련 속에 남겨두고 미안한 후회뿐인 나를 두고 그녀는 떠났죠 다른 사람 이래서는 안된다면내 마지막은 그녀였단 얘기를 끝내 듣고도 모른 채 가나 그녀는 모르죠 나 얼마나 그녀를 많이 사랑한지 그녀 위에서 아마도 안 보르도 내가 다 고쳤을 텐데. 사고 가나 봐요 나의 사랑이 날 두고 떠나